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코치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us 30, us 인덱스의 30을 가지고 어, 스케핑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거래를 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차트 보다는 4시간 차트에서 위주로 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케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인 움직임을 캐치하는 것 보다는 us 30 같은 경우에는 보통 뉴욕장에서 큰리직임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뉴욕장을 거래한다는, 이제 뉴욕장만 거래한다는 생각으로 짧게 짧게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어플로치를 가져가 봤는데요 자 첫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아이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왜 여기인가 제가 우선 분석을 했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노란 색과 박스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노란색의 박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충분히 돌수 있는 위치다. 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서포트 레진스, 즉 저항선, 지지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돌수 있는 위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역을 제가 노란색의 박스로 이제 구별을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쭉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레진스 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 짧은 이제 마켓 설텍처 레벨 정도까지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의 움직임이 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4,355 이 정도 구역까지 34,350 이 정도 구역까지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구역이 왜 중요하냐 왼쪽을 보시면은 이 구역을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체크를 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이제 반대로 도는 경향을 이제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뚫렸지만은 뚫렸을 때이 위글 보시면은 위기 한번더 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이 돌아왔을 때 튕기는 모습 그렇죠? 뚫었을때그 다음 서포트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여기서 또 좋은 반응들을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4,300 정도의 이제 가격에 진입을 했을 때 가격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캐치를 해서 여기서 한번더 돌아왔을 때 매수를 하는 어디까지?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죠? 스캘핑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트럭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4,600, 34,600을 타깃으로 이제 스케이핑을 한 건데, 선이그림을좀 지우고 한번 보시면은 엔트리 같은 경우 는 15분 차트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우선 4시간 차트에서 아, 가격이 이 구간으로 들어왔구나들어왔구나 했을 때 이제 엔트리를 가져갈 수 있는. 15분 차트로 여기서 네, 15분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엔트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엔트리를 찾을 수가 있고 아,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켓 섹처의 레진스보다는 마켓 섹처의 서포트 이 서포트가 우리가 원하는 엔트리 위치이죠. 그래서 딱이 정도 위치에 이제 진입을 한번 딱 했으면은. 불캔들 하나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게 보석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 엔트리를 딱 가져가주고 스타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다음에 타겟은 34,600이 되겠습니다 34,600 그래서 지금 한 1.78 1대 1.78 정도의 리스크 리워드 비율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스캘핑이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34,600이 네. 여기서는 히트가 안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 제 브로커 두프라임을 이용을 했을 때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 수익을 챙겼고요 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기서 엔티를 잡아서 거의 거의 뭐 정확히 34,600까지 가는 이런식으로 왜 34,600 보시면은 한시간 차트에서 네. 스처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차트 그렇죠? 1시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가격이 34,600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좋은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높은 차트에서 방향을 알고 낮은 차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15분 차트에서 엔트를 잡은 후에 낮은 차트의 스트럭처 타격까지 거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스케캘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스케핑을 하는 방식이나 스윙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이나 거래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거래하는 를 것이기 때문에 거래 방식은 항상 같고요. 다만 틀린 점은 거래의 속도 뿐입니다. 거래의 속도.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